고래랑 코끼리 코끼리는 지훈이 또또또쌉싸리하지또 응. 또, 또, 또 또. 고래를 잡으러 가서 코끼리가 나온다 필굿필라이 파란지는 <끼리> <끼리> 무조건 어묵탕 닭 나는 치킨이겠지 또 치킨 피자 전 물이요 물을 좋아한다고? 안주로? 저는 요즘 사몽이라는 햄이 있는데 얇게 슬라이스 한 거에다가 멜론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이 사파리다 사파리 음. 코끼리 뭐냐? 음? 이건 돌고래인데? 고래를 잡으러 가서 코끼리가 나온다 필굿필라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근데 필라이트랑 필굿이잖아 이름이 그럼 똑같은 회사 거지아닌것같은지 거지. 필라이트는 하이트질로 아 필굿은 오비맥주아 다르네 근 네, 저희 오늘 맥주 먹어요 근데 이거 맥주 아니지 않나? 내가 알기로 얘네 둘이 발포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나 어제 음. 술 마셨거든? 근데 이거 봤어 필굿? 어 봤어. 겠어 그래서 내가 살까 했었어 한 8,900원? 돈 없을 때 이거 먹어야겠네요 어. 뭐 쓰면 술을 마시지 마! <웃음> 알코올이 4.5%예요 일반 맥주들 다 4%? 막 이러지 않아요? 진짜로? 난 모르고 그냥 마셔 깔라들 때까지 야필구씨캔딸때좀 소리가 경쾌하지 않냐? 저도 이게 좀더 많이 들었어요 어? 레몬 맛나요? 좀 가벼워 왠지 이런 거는 살도 안찔것 같은 거 알아? 원래 뒤에 라이트 같은 거 붙으면 은 그냥 살이 좀덜 찌겠구나 이거 먹는 거죠 그치 응? 근데 나한테 있는 건 셀룰라이트 야이새끼 <웃음> 내가 볼땐 그거 같은데 그냥 쌉싸름한 맛이 좋은 사람은 필굿을 먹고 내가 음료수처럼 꼴딱꼴딱 먹고 싶다 하는 사람은 필라이트를 먹을 것 같아요 빵구반대데 나는 필굿이 풀맛이 많이 안나 그냥 탄산수 같아 필라이트는 목넘김이 시원하면 필굿은 약간 목넘김이 진해 성향 차이인 것 같아 어묵피자? 어묵피자가 어묵 피자 있어 아 약간 어묵이 또띠아 같은 느낌 해주나 보다 요즘 또띠아 피자 파는 거 알지? 집에만 있어서 몰라 아저씨 어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 잘한다 야왜 이렇게 못생긴게 잘렸는데 원래 못생긴게 맛있는거야 으 맛있겠다 오 피자 같은데 아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진짜 맛있겠다 여기 위에다 그냥 올려보이죠? 아, 아 더해, 더해 더해 더해 더해 아니 바로 이거야 이거 퐁쥬야 지훈아 덮볼복입니다 아우 진짜 피색이야 피색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네! 아. <웃음> 왜 튀김 튀기는 소리가 나냐? <웃음> 그러니까. 오, 그럴 수 한데. 피조빵과 피자빵. 피소방. 나... 하자 야, 와, 진짜 끔찍한 홍종이다 근데 맛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면 완성. 어떡해. 짠. 으으. 와, 죽이네 음. 괜찮아? 음.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뭐 맛이 확 다른데? 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과자, 아몬드, 오징어. 한강에서 간단히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그런 거 어울리고 이거는 진짜 잘 어울려요, 이효랑 저는 피자랑 먹었을 때는 필것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 깔끔하니까 피자의 맛을 확실하게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안 어울린 건 아닌데 좀톡 쏘는 게 있다 보니까 필것이 좀더 나은, 나은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우리가 만든 피자는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좀 탄산이 센걸 원해가지고 플라이트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음, 안 맞다 아, 우리 진짜 안맞았 <웃음> 어묵 피자가 있는 걸 처음 알았는데 집에서 만들기 너무 편한 것 같아 가성비도 개불난 발포즈의 존재를 오늘 처음 알았어 살면서 아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처음 알았을걸? 그냥 맥진절하고다 왔었을 거야 필라이트는 그냥 파자마 파티할 때 과자 들고 갔을 때 이거를 꼭 챙겨가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건 이제 한강 같은데 가서 저녁 식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뜯으려고 할때 이거 뜯으면 괜찮을 것 같아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지갑을 챙겨줍니다 제 지갑은요? 넌더써 <웃음> 콜나 <웃음> 오비 좋아해 오비? 어. 나는? 아이고 아이고 자르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묵을 피자처럼 이렇게 6주박을 이렇게 찢어 먹을 수 있게 딱 여섯 등 동물을...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면 어떡해요! 맛있냐? 차가워서 좀 아쉬워요 어? 데워줄까? 아 <웃음> <웃음> 그럼 이거 먹어요 우리가? 이거 먹어요 먹어 어, 어. 어, 어. 먹고. 아, 먹고 먹고저 <웃음> 립밤 있나? <웃음>